아유 귀여워, 아유, 아유 귀여워. Nope. <웃음> 체리 아, 뽀뽀 한번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다 좋아하잖아 아빠좀 이따 추리줄건데들지 말고 <웃음> 다리로 도망친다. 로 망고, 망고 여기 갔어? 도망갔어? 여기 있다. 뭐지? 뽀뽀 받고 싶어 가지고 뽀뽀 받고 싶어서. 응. 아빠 제일 좋아하잖아. 뭐지? 아빠 제일 좋아하잖아. Nope. 아빠 좀 이따 추르줄 건데 추루 추루 줄 거야 아빠가 금방 추루 안 먹고 싶어? 추루 손치워 추루 추루 줄 거야 아빠가 금방 추루 추루 줄 거라고 추로안 먹고 싶어? 너 빼고 준다. 추은 먹을 거지? 꼭 반반해 주면 되지. 술로 추로줄 거라고 아빠 금방. 노. 괜아 술로 준다니까 아빠 금방. 이 술을 저 준비 놨어. 꼭 반반하면 추을 준다는데 계속 이럴 거야? 싫어. 어, 어. <웃음> 아빠가 금방 추루 줄 거야. 뽀뽀. 뽀뽀하면 추루 준다니까. 뽀뽀 한 번만 해주면. 뽀뽀 한 번만하면 추루 준다는데. 추루. 추루 준다고. 추루. 아빠 저기 준비해놨어. 뽀뽀하는 놈만 준다 그럼. 어? 뽀뽀. NOPE <웃음> 어? <웃음> 뽀뽀 한번 아빠가 추루 추루 추루 한 번만 뽀뽀 딱 해보자 그럼 추루 준다 망고 하나 다 줄게 아빠가 망고만 쟤네들은 조금 주고 망고 하나 다 줄거야 망고 하나 다 줄거야 어때? 솔, 솔깃 솔깃하지? 주로 한개다 준다고, 알았지? 주로 한 번만 살짝 뽀뽀만 한번 하면 돼. 뽀뽀 한 번만 살짝 하면은 다줄 건데, 어? n o 세번 했으니까 줘야 되겠다. 망고 좀따한개다 줄게. 어? 추로 어. 하나 다 주는 거 알지? 너만 매일. 아빠 뽀뽀. 순이야 순이 아빠 뽀 아빠 얼굴 봐봐 응. 좋지? 으르렁거리거나 그러진 않지? 응? 아빠 좋아하잖아 순이가 아빠 제일 좋아하지? 어? 꼬리좋아서살랑살랑은 <웃음> 되는데? 어 이거 봐, 꼬리좋아가지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좋아 아이고, 좋아라 추루 먹자 우리 추루 추루 <웃음>